갑자기 테이블이 하나 사라졌어. 요 옆방에서 쓴다고 우리가 빌려쓰고 있어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웃음> 자, 그러면, 당황스럽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네.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보면, hue. hue? 네. saturation. 네. 뭐야? 음, 뭐잘 모르겠는데. 어, hue는 색조. 네, 색조. 빨주노조 바람보. 아무튼 색의 색을 구분하기 위한 빛깔? 네. 어,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saturation은 채도야. 제도. 네. 어, 빛의 그러니까 그 컬러의 세기라고 네. 생각하면 돼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보면 Hue, Hue? 네. Saturation 자 여기서 Hue 봐봐 Hue는 네. 색조라고 했잖아 네. 이 전반적으로 색조를 받고 네. 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네. 바뀌지 네. 뭐 나중에 이제 네가 인터넷에서 CMYK RGB 차이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두 네. 가지를 설명한 뭐 블로그나 글들이 많이 나오겠지 그지? 음. 자, 그런 걸 참고를 하면 되고 이론적인 건 크게 의미 없어. 여기서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보는 거야. 네. 아 그냥 이런 분위기구나라고 음.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세츄레이션은 채도라 그랬지. 네. 채도가 올라오면 고 채도가 돼. 음. 그래서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뭐가 세져 네. 느낌이. 그래서 특히 자연이라든지 음. 풍경을 찍었을 때 뒤에 보면 뭐 이런 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런 게 있을 때는 채도를 약간 높여버리면 더 발색이 좋아진다. 음. 약간 그런 느낌이 나. 네. 선명해 보인다. 뭐 신선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나고 반대로 채도를 빼면 약간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감성적인 느낌으로 음, 옛날 변하지 네. 옛날 느낌으로 좀 올드한 느낌으로 변하지 네. 점점점점 많이 빼면 어떻게 될까 색이 없어지지 네. 그래서 네. 저 채도를 넘어가면 네. 무채가 돼 음... 무채색 들어 봤지 네. 자그 다음에 라이트니스 말 그대로 여기서는 밝기지 브라이트니스하고 비슷하지 그지 네. 좀 차이가 있어 라이트니스를 올리면 밝아지겠지 네. 이렇게 돼. 음, 없어지는. 하얗게 돼 버리지. 네. 자, 반대로 내리면 어두워져서 어두워져서 어두워져서 까맣게 되겠지. 네. 브라이트니스하고는 좀 틀리지. 네. 어, 우리 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러면 색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색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색깔. 음. 우리가 색깔을 말하는 그게 휴야. 색조. 네. 그 다음에 그 색의 색이 채도. 네. 그 다음에 명도. 음. 이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시오. 라고 만약에 한다 치면 네. 무채색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서는 얘만 빼면 끝이지 음,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좀 멋이 음, 없잖아 네. 그러면 그냥 색만 빼놓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 아, 배운 네. 걸 섞어서 네. 밝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콘트라스트를 더 조정하면 좀 다른 느낌의 흑백이 나와 음, 그지?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예 섞어서 네. 쓸 수도 있다는 라거야 네. 그럼 여기는 두번 적용된 개념이지. 네. 사진을 열어서 채도를 빼고 네. 무채색을 만든 다음에 밝힌다. 다시 한번 밝기 조절, 네. 네. 콘트라스트 조절한 거지 네. 그러니까 대비 조절을 해서 하얀 부분을 더 하얗게, 어두운 부분을 더, 더 어둡게 네. 만드니까 흑백 사진도 대비가 확 올라가는 이런 흑백 사진이 나왔지. 네. 근데 여기다가 컬러를 입히고 싶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걸 한번 해볼게. 다시 휴 r a t 레이션 들어간다. 색조를 또 입힐 거야. 들어가서 여기 뭐 휴값 있지. 네. 왔다리 갔다리에 네. 아무 변화가 없어. 왜 그럴까? 색을 다 빼놔서. 색이 없잖아. 네. 자 여기서 색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colorize라고 네. 색상화라고 돼 있어. 음. 얘를 체크를 하면 색을 입힐 수 있어. 어. 네. 이런 거 많이 봤지. 우리가 듀오톤이라고 부르지. 음. 그러니까 한 가지 색으로 이렇게 명도만 표현해 놓은 것 같은.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이런 느낌 필요해. 음. 많이 봤잖아. 네. 갈색 듀오톤이라고 하잖아 네. 그래서 색이 들어갔으니까 채도가 나왔겠지 네. 채도를 빼거나 높이거나 음. 가능하겠지 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만들어냈어 음. 그럼 옛날 뭐 상기하거나 옛날 기억 떠올리거나 할때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 그지? 네.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라이트니스로 조절을 하면 또이런 느낌도 낼 수가 있겠지 음. 어떻게 돼? 여기 하니까 흰색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색깔이 덮여버리지 이렇게도 네. 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음. 이케이 이런 사진 네. 근데 다 적용하고 나니까 아 이거 갈색 싫은데 나좀 약간 녹색기로 하고 싶은데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한번 아니지 갈 필요 없지 여기서 계속 엎어치기 해도 돼 음. 돌아가도 되지만 네. 한번더또휴엔세츄레이션 적용해서 색조만 바퀴를 바꾸면 녹색으로 가잖아 음. 이렇게 써도 된다 중복을 계속 해도 돼. 어차피 이 사진은 색을 열어서 이 상황이 됐잖아. 한번 네. 망가졌어. 네. 좀안 좋아진 상태라고. 음. 이 상태에서 더 좋게는 못 만드니까 원래는 웬만하면 한 번에 뭔가를 빡 끝내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 네. 근데 한 번에 안 되는 단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해서 써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거. 음. 음. 굳이 여기서 거꾸로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녹색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음. 오케이. 네. 음. 화이트 밸런스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우리가 보통 제품을 찍을 때 보면 팀 배경을 깔고 양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뻥뻥 때리면서 사진을 찍잖아. 네. 하면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면 어, 사진의 제품 색깔이 내가 눈에 보는 것처럼 고지 고대로 보여야 될거 아니야. 네. 근데 조명에 따라서 이 물체 색깔이 달라진다.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야외 나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굉장히 빛의 온도가 쎈 높은 한 낮에 대낮에 사진을 찍으면 약간 푸르딩딩의 사진. 이그고 음. 저녁에 가서 색온도가 낮았을 때 사진을 찍으면? 네. 누루끼리에. 색온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어, 배열등 밑에서 찍은 사진 같은 느낌. 배열등? 네. 형광등 밑에서 찍은 사진은 푸르딩딩에. 네. 배열등 밑에서 찍은 사진은 누루끼리에. 이런 사진이야. 네. 근데 누루끼리 한 사진이 니네 식당 가서 뭐, 사진 찍으면 대부분 다누루끼리하 나오지. 음. 네. 색온도가 그렇죠. 낮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보존 하고 싶다 그러면, 고정 들어가서 레벨에 들어가서 요거 있잖아 음, 스포이드가 네. 보이지 네. 이 스포이드를 꺼내서 네. 이 화면에서 원래 흰색은 어디였을까를 네가 축축을 해 원래 하얀색인데 하얀색으로 안 보여 이런 게 있잖아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딱 클릭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맞죠 어... 응. 요거는 약간 꼼수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쓰기는 해 음... 응. 어, 제품 사진을 이렇게 빵 찍었다 네. 그럼 좀 네. 어둡게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뒤에 깔아놨던 전지는 분명히 흰색인데 네. 약간 회색으로 보이거나 푸르스름한 회색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 그럴 때그흰 전지를 한번 콕 찍어주면 예로 네. 한번 콕 찍어주면 지가 알아서 화이트 밸런스를 좀 맞춰줘 음.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밝기에 대한 명도 조절하는 거 배웠잖아 네. 그리고 채도 바꾸는 거 배웠지 채도 바꾸면서 색상을 입히는 방법도 배웠지 음, 칼라 라이저 네. 같은 거 적용해가지고 칼로라이저.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같은 거 네. 조절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배웠는데